구성으로 패턱 입에 넣마마 안녕하세요 미인 부부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저녁 루틴을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동이가 요즘에 이유식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동이가 잘때 저희가 이유식을 만들어요 저희가 아니고 와이프가 이유식을 만듭니다 <웃음>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한 저녁 브이로그 특히 이 이유식을 만들 때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육수 만들기거든요 왜냐면 재료도 많이 넣어야 되고 오래 끓여야 되고 그런데 오늘은 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특별한 아이템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이죠 그 아이템은 바로 천연 육수 순간 이라는 아이템이에요. <웃음> 특수 동결 건조 방식으로 만들어 뜨거운 물에서 2, 3초, 차가운 물에서 1분 만에 빠르게 넣는 고체 육수. 국내산 100% 자연 육수 재료가 그대로 우러나 맑고 깊은 육수를 완성합니다. 또 저염식으로 개발되어 용종 4% 정도 낮은 염도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소나게 간을 한 육수 한 알만 넣으면 500ml 국물을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멸치부터 새우, 버섯 그리고 채식을 실천하는 비건을 위한 채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성이 뛰어나 문제. 어디든 가지고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동이 메뉴는 뭐지? 된장국 그리고 동이 해산물 너무 좋아지고 진치겠어 <웃음> 우리보다 10배, 뭐0 0배로 좋아하니까 새우 육수 새우 육수로 해볼게요 네 왜냐하면 네. 진짜 신기한 게 저랑 와이프가 해산물을 그렇게 안 좋아해요. 근데 동이는 저희가 먹어도 비려서 못 먹는 거를 되게 잘 먹어요. 어, 맛있다고 막 국물을 막 마십니다. 신기하죠? 자, 그러면 와이프의 요리하는 모습. 사실 동이벌써 15개월인데 그나이기들 그, 그 이제 그냥 진짜 오랜 음식 같은 거 먹죠. 근데 동이는 아시다시피 안 먹으니까 아직도 대부분 죽쭉 같은 거 먹어요. 음, 그냥 씹어야 되는 음식을 자동적으로 패 입에 넣자마자 팍 넣자마자 팍 그래서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 한식 요리할 때. 육수 되게 중요하잖아. 육수 맛있어야, 음식은 맛있어. 모든 음식, 그치 모든 국들, 찌개. 어, 어, 그일 났다, 큰일 바로, 바로 먹었다 음, 음. 하나도 넣는다며 하나도 넣을까? 아니 아니 아니 왜냐하면 아기꺼니까 간 뭐, 3개 안 넣을테니까 그 된장도 넣고 한번 먹어보시죠 음 맛있네 어? 벌써, 그, 벌써 그대로 그리면 될것 같은데? 된장 안 넣어도 될것 같은데? 음! 그리고 안짜안짜 좋아 좋아 좋아 아 그러면 이유식이 있는데 진짜 딱이야 그냥 짤까봐 조금 있거든음잘뭐 이럴 때까지 이제 오래 걸리니까 무동의의 된장국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뭐? <무> 많이 없지? 무 양파, 호박 끝 자, 이제 기다려, 기다려봅시다 진짜, <무> 된장 안 넣고 바로 먹을 수 있어 음, 응, 벌써 너무 맛있어 음, 소금도 안 넣고 된장도 안 넣고 근데 진짜 냄새가 진짜 강해 조금만 응, 내일 말아서 죽죠 이제 좋아해 봐할 응. 와이프가 이거 너무 좋다고 다른 거 채수 버섯, 육수도 또 사재요 동이맛있는거 해주려고 지금 너무 신났는데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근데 와이프는이파안는이니다이상하게와이프는와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는이친는 싫어해도 덩이를 해서 넣었지 오케이. 네 이제 5분만이면 끝? 네. 근데 진짜 육수 시간을 아꼈으니까 진짜 빨리 끝났어 어, 앞으로 많이 사줘 왜냐면 육수하면 또 음식물 쓰레기 나오잖아 그리고 사실 맛있는 영수하기 위해서 쥐를 진짜 많이 필요해 네 안녕